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법가는 죽어서 판결문을 후대 남긴다 이런 말도 있을 법하지 않습니까? 판사는 판결을 하고 역사는 다시 그 판사를 판결한다고도 합니다. 정권은 잡고 바뀌고 결국 지나갑니다만 판사는 최후의 법치주의의 보루로서 국민의 편에 남아서 대대로 그 가족들과 그 자손들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미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을 이끌어내자마자 곧바로 사표를 했습니다. 이쯤 되면 여권에서는 윤 총장도 동반사퇴를 하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을지도 모르지만 이번 윤 총장 사태는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이 일명 논계작전격인 추 장관과의 동반사퇴설을 일축하고 대통령이 제가 한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섬으로써 이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결 공면이었던 데서 윤 총장 대 문재인 대통령의 대결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16조 2항에 의해서 형식적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 맞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번 윤 총장의 소송 제기에 실질적 피고는 징계 집행권자인 대통령이 된 셈인데 모양새가 좀 이상하게 된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이제 공은 헌법과 법치 수호의 최후보루인 사법부로 넘어갔습니다. 이미 이번 재판은 단순히 윤석열 한 사람을 내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이번 사태를 진지하게 관찰해 오신 분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가 정당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가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그 징계 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한다. 둘째, 그 절차가 바르고 공정해야 한다. 셋째, 그 징계를 해야 할 필요성이나 급박함이 있어야 한다. 이번 용총장의 징계는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오점은 없었던 것일까요? 징계의 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가요? 그 절차가 바르고 공정했나요? 판사 사찰 의혹과 채널의이 사건 관련 감찰과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이네 가지를 징계 사유로 들었는데 이러한 사유는 법조인들 다수와 검찰 내부에서조차 심지어 이순신에 대한 원균의 모함 수준으로 비아냥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정치를 할 생각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치를 안 하겠다고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끼워 맞추는 식이었는데 이 얼마나 궁박한 논리입니까? 판사들마저도 이 정도의 정보 취합을 불법 사찰로 확대해석해서 보기는 어렵다. 이런 시각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 공판 중심주의가 강화된 만큼 검사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판사들의 판결 성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필연이다. 사생활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게 아니라 공개된 법정에서 진행된 재판 관련 정보를 수집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러면서 총장의 직무집행정지사유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판사들의 일반적 분위기입니다. 게다가 누가 보더라도 친정권. 반 윤석열 인사들로만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정권이 짜놓은 각본에 따라서 행동대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반론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일방통행식 주장을 듣고 이것을 밀어붙여서 징계를 끌어내므로써 절차적으로도 흠결이 있다는 것이 법률가들의 견해이고 보면 이번 윤 총장의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는 좀 무리수를 둔 것이라는 시각이 많아 보입니다 또한 해임이나 면직이 아닌 정직 처분을 내린 것 자체도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면서 민심의 역풍은 낮추고 재판에서 법원을 기망해보려는 속셈이 보이는 정치적 꼼수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사법부가 정의의 잣대로 이번 징계권을 올바로 판결해서 법치를 바로 세우는 일만이 남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가 있었을 때 서울행정법원 행정사부 조미연 판사의 결정문은 판결의 역사적 모범으로 보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히 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직무배제의 권한이 추 장관의 재량권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한계를 두고 예외적이고 엄격한 요건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습니다. 총장의 지나친 지휘 감독은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없게 한다면서 이것은 총장 임기를 2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의 취지를 몰각한 것이라고 하면서 윤 총장 측의 신청을 인용했었던 것입니다. 만약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된다면 공수처 출범으로 울산선거조작 펀드비리 탈원전수사 등 주요 범죄수사가 사실상 올스톱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윤 총장 재판부는 당연히 권력과 여론에 대한 일체의 좌고우면 없이 오로지 팩트와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담대하게 소심 판결을 해서 윤 총장에 대한 불법 징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시선들이 있음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2개월 징계권의 경우 비록 허울이 남아 징계위라는 절차를 거쳤고 추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 최종 행위자며 직무정지 기간도 2개월이라는 지역적 차이는 있지만 본질은 다르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징계 절차의 흠결은 별도로 하고라도 증거도 실체도 철득력도 없는 징계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권력의 폭력에 다름 아닌 데다가 검찰이 가진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부분은 기존의 직무배제 처분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윤 총장 2개월 정직이라는 조치는 사실상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려 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방해의 다름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압도적 다수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한 공익적 손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권력의 비리에 대해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하려는 윤 총장을 어떻게든 찍어내려고 억지로 짜맞추기식 징계를 했다고 보는 시각이 압도적 다수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번 윤 총장의 재판부는 수사지휘권, 인사권, 감찰권, 징계권을 마구 휘둘러 자유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것을 막아야 할승관 국민의 여망을 등에 업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판결의 중심에 팩트가 놓여있지만 짜맞춘 팩트는 조작에 가깝다는 점도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초대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는 법관이 국민들로부터 의심을 받게 된다면 최대의 명예손상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씀이 갖는 그 속뜻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법관은 죽어서 판결문을 후대 남긴다 이런 말도 있을 법하지 않습니까 판사는 판결을 하고 역사는 다시 그 판사를 판결한다고도 합니다 정권은 짧고 바뀌고 결국 지나갑니다만 판사는 최후의 법치주의의 보루로서 국민의 편에 남아서 대대로 그 가족들과 그 자손들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치의 시사이다였습니다.